이제 만들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근데 아끼고 아끼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물고기 꾸미기 할 거예요. 근데 네. 물고기 꾸미기 아까 여기 자린고비 자린고비의 모습에 나오는 이 물고기처럼 이렇게 한 마리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어 재료 소개 먼저 들어가야겠죠? 키트 속에 있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라서 널널해지고 있죠. 비닐 속이 여기 크래프트지, 얇은 크래프트지, A4 용지 같이 약간 누런색 종이 있죠. 한장 개, 한 장이랑 알록달록 음. 스티커 있죠. 스티커랑 그리고 또끈 있죠. 노끈이랑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명품 물고기를 만들거라서 그 명품 물고기 상표를 만들어줄 스티커 겸출지 한장 요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료들은 다음주 마지막 수업시간에 이동할 거니까 잘 챙겨두도록 합시다. 네. 어, 오늘 이용될 키트 속의 재료들도 다준비해뒀으니까 우리 친구들 음, 누구가 나타나야 될까요? 어, 저요. <웃음> <웃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땡신 선생님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선생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짜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야 되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섭섭하죠 그쵸 선생님도 선생님 혼자 수업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계셔야 지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 우리 친구들 다 꺼냈죠 그리기 재료 옆에 단단히 준비해 뒀나요 그다, 그다. 어, 그리기 재료들은 정해진 거 아니니까, 뭐, 사인펜색연필 연필, 크레파스, 모두 모두 오케이입니다. 그리기에 필요한 재료들 모두 다 되니까요. 오늘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물고기 형태를 대롱대롱 매달아주는 장식품으로 만들 건지, 친구들. 어,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집에 있는 휴지 있죠? 롤 휴지 하나, 어, 갖다 놓, 놓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쓸때 갖다 놔도 되고 롤 휴지 있으면 롤 휴지도 가져오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 꺼내시면 돼요 네. 키트 속에 여기 어, A4 사이즈의 종이를 일단 짧게 아니고 길게 반으로 접으세요 길게 반으로 접으세요 짧게 아니고 길게 짧은 방향 아니고 긴 방향으로 잡으세요 A4 용지 이렇게 있는데 짧은 방향으로 접는다는 건 이렇게 반을 접는다는 거겠죠 지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긴다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긴 방향 왜냐하면 오늘 물고기는 앞면 뒷면 양면으로 이루어지는 물고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어한면짜리가 아니고 양면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면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줘서 이제 한쪽 면에다가 우리 친구들 물고기 한마리를 가득 차게 멋지게 그려주면 되는데 작아져 버리면 나중에 이 속에다가 휴지 넣고 약간 꼼꼼하게 살려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그리면 이건 음 생선 중에 가느다란 갈치나 장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종이 이 길이 포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고기 한마리를 그려주면 돼요 아까 뭐 했죠 물고기가 앞면 뒷면 양면으로 이루어질 건데 한면은 조금 물고기를 자세하게 세밀화처럼 그릴 수 있게끔 노력하면서 그려 주고요. 어, 물고기 그때 우리 예전에 물고기 그리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형태 빌릴게요 선생님 네. 이렇게 선생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 보면 어, 어때요 물고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지느러미. 있어요? 어, 지느러미들이 있고 아가미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그죠 지느러미도 보면 배지느러미, 등지로, 등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보면 옆에 있는 지러, 지느러미도 있고요. 어,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물고기는 비늘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일단 앞면 먼저 형태를 크게 가득, 한 장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아주 큼직하게 그려줘야 돼요. 알았죠? 네. 작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이를 가득, 가득, 가득. 어, 선생님, 이러면 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정도로 종이 바깥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크기의 물고기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예, 예대 저 우리 친구들 일단 한면 물고기 먼저 완성해보도록 합시다. 그림 그리는 도구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음,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선생님, 선생님의 작업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도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물고기 종류는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득 가득 채워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고래를 걸어두는 거예요? 천장에? 음, 고래 그린 친구는 어 맞아요. 천장에 고래. 지금 웃는 책 천장에 보면 어 바느질 되어 있는 고래가 있죠. 우리 예전에 고래 그리기 선생님이랑 전지 반 사이즈의 그리기 한 적이 있었잖아 그쵸? 그때 수업했던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연필로 하시기 때문에 잘안 보이나요? 잘안 보이거든요. 하고 나서 사인펜을 한번 해주시면 눈에 번쩍 뜰것 같아요. 네. 오.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장이 미술 친구들의 집중하는 머리에 지금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별들이 반짝 반짝 반짝 반짝하는 게 느껴져요. 어, 그리는 재료는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그리려면 어, 뭐 여러가지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써도 되고요. 일단 앞 표지 모양은 조금 세밀화 같은 느낌으로 자세하게 그려 들어가 보는 느낌으로 갈게요. 가까이 당겨오니까 좀 느낌이 오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네. 하얀색에 그리는 거 아닌 갈색에다 그린 거예요? 오, 그림 그림 종이 종이를 어 종이가 지금 갈색만 남았을 텐데 흰색 종이 지난 주에 안 썼어요? 음 그러면 오늘 두 마리 만들어도 되겠다. <웃음> 오늘 재료는 약간 갈색 크래프트지, 약간 누런 종이 있죠? 그게 오늘 물고기 재료거든요. 흰색은 지난 주 어몽어스 할때 썼던 종이에요 이큰 종이요? A4 용지가 같큰 파란색 종이요? 흰색 말고요 약간 A4 사이즈의 누런색 종이 우리 도화지 큰 종이는 다음 주에 쓸 종이에요 음, 작은 종이요 음, 누런 색깔 종이입니다 한 마리 오늘 구워먹고 싶어요 자린고비가 이 자리에 있다면 딱한 번만 쳐다보아라 하겠죠 <웃음> <웃음> 그리면서도 달 다를 수 있으니까 두번 바라보지 마 색깔이나 어, 형태들은 우리 친구들 원하는 형태대로 마음껏 대줘도 되니까요. 일단 기본 한 마리를 최대한 형태들을 살려가면서 어, 조금 섬세하게 그려줘 보도록 하세요. 한 면은 그림으로 좀 많이 채우고요. 뒷면은 스티커 이용해서 또 꾸미게 할 거니까 연우 다 그렸으면 색깔 조금씩 넣, 넣어줘도 됩니다. 너무 색깔은 진하게 안 넣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어 선생님 색깔 있는 종이를 준 이유는 어, 색깔은 그렇게 가득 안 칠해도 되는 거니까 어, 색깔에는 그렇게 많이 어, 안 해도 돼요. 조금 자세히 형태를 자세히 그리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몸에는 비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비늘들도 조금 표현해 주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쳐다볼 수 있을지 한 마리 매달아 놓고 명품 물고기를 우리 오늘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맛있는 물고기. 생선 반찬 싫어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음, 생선 맛있어요. 물고기 반찬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같아 다시 바르는 게좀 귀찮긴 하지만 오, 우리 친구들의 빠른 손길 음, 잘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생님의 그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 여기 연우랑 동아는 집인데도 마스크 쓰고 있구나 오 역시 <웃음> 어, 집이 아니에요 아 집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어, 헤드셋도 너무 귀여운데, 너네? <웃음> 오, 선생님의 어, 지느러미는 가시처럼 뾰족뾰족해지고 있어요. 희에 다 했어? 아직다안 했어? 풀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희에야. 소리 잠깐 보이게 그거 했다가 또 꺼도 되니까. 오, 어쩜 우리 창의 친구, 창의 미술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실제 만나서 해도, 오, 이러려나? 쨍쨍이 삐약이들이 많은데, 오, 우리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은 쨍쨍이 삐약이보다 열심히들만 모여서 하고 있나 봐요. <웃음> 점점, 점점 선생님의 형태들이, 오,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지느러미가 나타나고, 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필로 먼저 하고 짙은 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짙은 것들로 들어가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명품 물고기들을 어, 한 마리씩 오늘 어,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나 물고기 형태 내가 뭐 어떻게 하기 힘들어 하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물고기 관련 그림책들이나 뭐 도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활용해도 되고요. 응, 다양하게 집에서 할때 보면 어떻게 보면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쵸 우리 친구들 응. 활용하면서 같이 그려 들어가보도록 하세요. 오 선생님의 칼라가 점점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잘 그려 들어가면 그려 들어갈수록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선생님 <웃음> <웃음> 그쵸 이렇게 더운 날에 보면 생선도 굽고 뭐 이렇게 하는 엄마들 보면 부엌에서 잠깐이라도 불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청 더운데 불 옆에서 어, 엄마 생선 구워주시고 하는 엄마한테 저녁에 반찬 두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야. 그쵸. 선생님도 엄마기 때문에, 어, 부엌에 들어가서 잠깐만 불을 켜도 더워지거든요. 우리 친구들 여름엔 더잘 챙겨 먹이고 싶고, 그래서 엄마들이 더, 어, 힘들지만 부엌에서도 같이 하잖아. 그쵸. 오늘은 이 생선 한 마리와 함께 밥한 숟가락 먹고, 한번 쳐다보고 두 숟가락은 아, 두 번은 안 돼요. 한번 쳐다보기입니다. <웃음> 진짜 간장 한 종지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얘들아? <웃음> 어... 선생님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도요. <웃음> 가연이뭐 먹어요? <웃음> 다 끝난 친구들도 있어요. <웃음> 다 끝난 친구들을오 끝났구나 가연이 그러면 한 장만 오리면 안 되고 두 장을 한꺼번에 이쁘게 약간 바깥쪽이 남아도 돼요 친구들 너무 안으로 오리다 보면 내가 그린 형태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남게끔 오려도 되니까 형태 따라서 오려주면 됩니다. 한 장만 오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겹쳐져 있는 두장 한꺼번에 오려주세요. 오. 아린이 <웃음> 잘했어요. 오리세요. 두장 한꺼번에 오립니다. 잘 잡고 천천히 오려주세요. 형태 사라지지 않게 내가 멋지게 그렸으니까 사라지지 않게 천천히 형태를 남기고 약간 밖으로 오려도 되니까 어 따라서 오려주도록 합니다. 필직이여이 <웃음> 남았네요? 오, 강의 소리가 들리지 경하지오린는 다른 친구들 오린다는 소리에. <웃음> 선생님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어릴렸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 또 드로잉 수업이 없는 관계로 어, 또 여유롭게 이러고 있는데요. 원래는 45분이면 맞출 시간인데, 짜잔, 선생님 물고기 완성됐으니까 선생님도 오려주세요. 네. 한꺼번에 네 한장 아니고 두장을 겹쳐서 오려주도록 합니다 살짝 오리나요 약간 남기게 된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칠해야 되니까 안떼어내도 돼요 응, 잘했어요 꿰매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연아 선생님 오리고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음, 소리 듣는 좋다. 음. 음, 소리. 그냥 평소 때는 가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가위 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사각, 사각거리는 소리가 되게 특히 좋은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꺼번에 어 사실은 뭐 물고기 형태 따라 오려도 장관 없는데 그대로 오늘 아무래도 휴지를 안에 사이에 끼워넣다 보면 얘가 어 도실토실해지려면 조금 더 크게 오려지는 게 나을 것 같고 형태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조금 남기면서 오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 장을 한꺼번에 오려졌다면 한장한장 한장 따로 작업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형태를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뒷면으로 뒤집어서 물고기의 형태를 한 마리 더 그려주세요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 느낌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더 그려주면 됩니다 눈과, 눈과 아가미와 지느러미들이 있겠죠 어머, 그냥 그리고 있어요 오, 괜찮을 수있니그 형태 그대로 따도 되고요 외부 형태를 내줘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물고기 형태를 한 마리 더 외곽을 그려주세요 뒷면에 그린 물고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한 마리 더 그린다는 생각으로 끼워주면 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뒷면을 커닝가면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새로 한 마리를 더 그려내도 되고요. 멋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고기에 어, 지느러미 선들 사이에 조금만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 사인펜이나 그런 것들로 뒷면에 물고기를 조금 정리하듯이 어, 선들로 표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려내고 끝이 아니고 뒷면에 물고기 형태가 정확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 사인핀이나 색연필이나 이용해서 형태를 다시 한번더한 마리 더 그려줘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좋아하는 스티커 있죠? 하트 하트 스티커 선생님 아까 준비하라고 그랬었죠? 예. 하트 하트 스티커 꺼내주도록 합니다. 짠. 하트 하트 스티커를 이제 어, 우리 친구들 딱 느낌 받아 알겠죠? 어, 얘가 지금 비늘이 될 거예요, 비늘. 잠깐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비늘이 될 건데, 핫뚜 핫뚜의 뾰족한 부분 있죠? 색깔은 자기가, 알록달록 섞어가면서 와도 되고요. 아니면 한 줄은 뭐 노란색, 그 다음 초록, 빨강, 파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자기가 그걸 정하면 되는데요. 여기, 꼬리 쪽부터 가서 덮어줄 거예요. 약간 느낌은 전체 사이즈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노랑, 뭐 초록 이렇게 갈까요? 네, 섞여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 약간 음. 완전히 떨어지게 안 하고 약간 보게 드신 느낌으로. 음. 그 다음에 빨강 갈까요? 무지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어쨌든 뾰족한 부분이 앞을 향하고 동글동글한 부분이 뒤를 향하는 형태 느낌으로 요렇게 쭈루룩 붙여 나가도록 할게요 네. 근데 붙여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 하뚜하뚜 스티커는 한 장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음. 대충 내 물고기를 채워줄 수 있는 간격을 생각하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선생님. 어. 붙이는 색깔 배율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어. 이거 얹는 면이다 그려버렸어요 어디에. 어? 여기 뒤에 안 그린 거 이렇게 그렸어요. 잠깐만요. 안 그린 거? 한번더 보여줄래요? 한, 한 장이에요 지금? 아두 아, 개가 같은, 같은 방향을 그렸다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려줘요. 두 개가 포개져야 되니까. 한꺼번에 포개지게 한번더 그리면 돼. 괜찮아요. 한장한장 한장 친구들 따로 아니고요. 포개진 거 한꺼번에 뒷면입니다. 두 개가 나중에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한장한장 한장 따로 같은 방향을 보면 안 돼요. 어, 스티커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붙여 나가세요. 한쪽 면은 그리기에 집중하면서 했고요. 한쪽 면은 스티커로 붙여서 장식하는 물고기가 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봐봐요 친구들. 위 이쪽 뒷면이랑 바로 뒤집어서 그대로 뒷면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한장 한장 낱장으로 같은 방향을 보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얘를 어 이렇게 그 한장이 그대로 앞면 뒷면으로 보여져야 돼요 스티커 작업 끝내면 이제 어 다음 진행할게요 두루마리 휴지 챙기지 않은 친구들은 두루마리 휴지 하나만 챙기면 돼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선생님 스티커 붙이다 부족해요 하면 사인펜으로 해서 칼라스럽게 더 지느러미를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음 뭐가 없으면 없는대로 또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앞부분을 조금 더 꾸며내면 돼요 오. <웃음> 아린이 다 했어요? 오늘도 선생님의 물고기 스티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친구들 어 손에 풀 닦기 전에 그러면 일단 아까 선생님이 명품 스티커 딱지 명품 스티커 거기다가 네 물고기 상표를 어 정해서 한 글자 적어줘 보도록 할게요. 명품 굴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새로, 새로 글씨로 해서, 음, 아니면 맛있는 물고기라든지 뭐, 내 네. 음. 굴비 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적어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들어가르 쓰셔도 돼요. 새로 글씨로 해주면. 아까 상표로 쓸 스티커 있댔죠? 그 스티커에, 어. 네, 물고기의 상표를 한번, 꿀맛! <웃음> 꿀맛 꿀비라고 선생님은 쓰셨네요. 오늘은 네. 운진책 굴비 아니에요. 꿀맛 굴비입니다. <웃음> 이렇게 스티커 옆에 이거는 뜯어서 붙일 거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뒤진득이떼내지 마세요. 그대로 쓸 거예요. 네. 이렇게 된 친구들은 이제 도실토실한 물고기 지금은 그냥 납작하게 붙은 물고기잖아요. 얘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예예 휴지. 어, 바깥 부분 있죠 테두리 네. 부분에 뭘 칠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풀칠. 어, 선생님 저의 가슴을 비추는 것요 이렇게를 비추주세요. 저를 비추시지 않아도 <웃음> <꼭, 꼭, 웃음> 택 캡시콜라 <웃음> 광고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네. <웃음> 지금 물고기 한 장에 선생님도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어 상관없어요. 테두리 바깥쪽을 풀칠로. 바깥쪽을 풀칠로 안까지 해도 장가은 없어요 하여간 바깥쪽 테두리가 조금 출인 아, 풀이 넉넉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요 들어오고 나서 준비하라고 했던 두루마리 휴지 있죠 네. 얘를 조금 뭉치를 이렇게 뜯어서 네, 물고기 있는 안쪽을 위주로 이렇게 뭉치들을 자리하게 해주고요 선생님 네. 아니 제가요 네. 아니 사, 선생님이 물고기를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물고기 물고기를 물고기를 그리는데요. 네. 이거 이거 진짜 시간 걸릴 것 같아. 어 시간 걸리면 선생님 수업 마치고 네. 나왔을 때까지도 계속해도 돼요? 선생님 거기에 방법만 이려준 것만 하나. 기억해서 그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더더 시간 많이 걸리면 더 좋아요. 이렇게 적당히 휴지를다가 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형태 이상한 잘 모르겠다는 ]다. 친구는 유튜브에 올려줄 때그때 확인해도 되고요. 이렇게 도시란 불고기를 안에 휴지를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어, 붙이기 힘드니까 적절한 양을 해서 붙일 한데다가 안에 휴지를 해서. 이렇게 살려주면, 납작한 물고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동통한 물고기. 그래도 잡아 먹고 싶은 듯한 물고기. 흐름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먹고 고정될 수 있게. 어, 저 혼자 하기 힘들어야 하면, 옆에. 엄마나 아니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도 네. 할수 있을까요, 친구? 근데 너무 욕심 낸다고 휴지를 많이 해버리면 붙이기 힘들 수 있어요. 붙어버리면 이렇게 약간 입체감 나게 됐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네. 네. 어떻게요? 해 어머, 어마 <웃음> 물고기 테두리에 이렇게 펼쳐진 안쪽에 지금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거 말고 이렇게 펼쳐진 쪽 안쪽 편에 풀칠을 대주리를 하고 그 중간에 휴지 아까 여기 휴지 있죠 휴지를 뜯어서 중간에다가 요렇게 안에다가 휴지를 놓고 다시 한 장을 덮어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붙이면 도실토실한 휴지가, 휴지가 아니고 물고기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물고기 안에는 단팥이 들지 않고 휴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 겨울에는 붕어빵 아, 어, 속에 팥이 아, 든 네. 것처럼 지금 그 대신에 친구들 안에는 휴지가 들어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된 형태에다가 오늘 매달아 놓고 한끼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같이 넣어준 줄 있죠? 이 줄을. 굴비 없듯이 음. <웃음> 까지 힘들고 이거 반 정도 길이를 생각해서 뭐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놨던 상표 있죠 일단 얘를 한 번을 넣고 상표 아까 만든 거 있죠 걔를 네. 넣고 반 정도까지 얘를 상표를 만드세요 반을 딱 내 네, 키위의 반 이렇게 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반을 해서 여기 끝을 한번 빼고 안에도 잠깐 없어요 고정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 한번은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너무 바짝 말고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굴비 묶듯이 물고기를 양면 벌어지는 끈 사이에다가 애를 넣고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돼. 묶는 게 힘든 친구들은 엄마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서 묶어도 되고 아는, 아는 방법으로 편하게 이렇게 묶어 주신다면 꿀맛꿀비 한마리가 완성되었어요 이래 놓고 오늘 이렇게 천장에나 밥상 식탁 있는 데다가 매달아 놓고 한번밥한 숟가락 먹고 꿀비 한번 쳐다보고 밥한 숟가락 먹고 꿀비 한번 쳐다보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한쪽은 어때 티커, 한쪽은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그린 굴비 한 마리. 오, 오늘 땡신 선생님, 굴맛 굴비 한번 드시고 오늘 저녁 식사 풍요롭게 하시겠네요. 알아야겠어요. <웃음> 굴비 사세요. 부엌에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오늘 엄마 반찬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죠? <웃음> <웃음> 오늘 깐장은? 오늘의 <웃음> 반찬은 자린 굴비식 식사예요. <웃음> 우리 집에 있는 거 먹기 <웃음> 간장 한 종지만 각자 차려놓고 먹는 걸로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완성해 주신 어 어때? 네. 굴비 맛있을 것 같아요? 옥돔일 수도 있고 굴비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어, 어, 진짜 답나는 걸 생각만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만들어져서 매달아지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진 친구들은 어, 선생님 보여주면 되고 아니면 아까 어 선생님 그림 그리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는 친구들은 천천히 어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형태 꾸미고 이렇게 붙이고 마무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그림을 멋지게 해야 마무리까지 멋지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대충 빨리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명품 굴비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천천히 그림 그리도록 하고 오 알아서 뱅글뱅글 돌아주고 있어요 친구들 <웃음> 오늘 선생님이랑 준비했던 수업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저녁 식사 어 여름철 밥맛 없고 그래도 거르지 말고 엄마가 차려주시는 반찬들 맛있게 먹고 더 튼튼한 네. 여름 날수 있기를 바래요 내일은 더 더워진다니까 우리 친구들 와우. 어 더위도 내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덥다고, 덥다, 덥다, 덥다, 덥다, 엄마 더워, 더워, 더워. 이러면 한정없이 더워지니까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또 가을 오고 겨울이 오고. 우리 친구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은 다음 주이 시간 4시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드로잉 수업을 빨리 해야지. 텐데. <웃음> 드로잉 수업 친구들, 못 보고 있는 친구들도 더더 건강해지고, 어 더 좋아지는 날이 생기면 같이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어쨌든 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기 전에 오늘 또 다음 달 공지 나갈 거예요 선착순 빠르게 접수하도록 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